자, 월요일날 그렇게 어, 시세가 완전 폭락을 했는데 자, 오늘 화요일자 다시 시세가 회복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화요일은 와, 다시 이다야까지 올라왔어요. 어, 개수 보니까 더 많네요. 그래서 지금 또 120개를 모아서 지금 팔았는데 와, 이걸로 지금 1 3 2다야 어, 일부러 가격을 개당 1.2로 팔았는데 어 생각보다 잘 팔렸고요. 어, 1.2, 앞에 지금 싹다 팔리고 이다야까지 왔습니다. 이거는... 지금 어, 다이아 받은 다음에 어, 남은 거 남은 것도 싹다 지금 2점 정확히 몇이냐 2.3으로 계속 맞춰서 지금 팔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도 20개씩 끊어서 하면 되겠죠 어, 47 다이아가 나오네요 47 다이아에 20개씩 끊어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광석 있는 거다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상한 게 이렇게 비싼 가격이었거든요 저번 주가 이상했네 진짜 가격이 엄청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풀매도 때렸는데 과연 지금의 이 풀매도가 정답일지 아니면은 여기 싹다 팔린 다음에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될지 야이거 뭐냐 92다이야? 176다이야? 이거는 한눈만 걸려라네? 자 아무튼 2 4 5다이아까지 나왔고요 지금 매물 없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매물 다 비싸게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정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는 이제 신규 장비가 나온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신규 장비가 당연히 제작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바로 광석 시세는 엄청나게 올라섰습니다 어,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래소에 바로 시세가에 맞춰서 이렇게 광석을 올렸었는데 아 이게 업데이트 당일날 보니까 제작 장비가 아니었죠 전혀 팔리지가 않고 이렇게 그대로 기간은 만료가 돼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20개당 47다이아라는 엄청난 금액이라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단 한개도 팔리지가 않았네요 지금 광석의 시세는 8월 13일자 금요일인데 아, 1, 다이아까지 붕괴가 되었습니다. 0.89. 저번 주에 올렸던 뭐 0.47, 0.5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엄청난 양이거든요. 아직까진 뭐1 다이아까지는 온 좋으면 팔 수도 있어 보입니다. 자, 시세 변동 폭은 뭐 이렇게 올라왔다 하는데 실제 거래는 요 정도까지 안온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막 89까지 떨어지는 거 봐서는 어, 여기. 20개당 0.9에 파는 것처럼 오늘은 이 정도 가격에 팔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380개가 모였는데 아, 여전히 1시간 동안 이 반복하는 것 자체가 아, 너무 지루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채집을 매크로 로 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어, 과연 그 매크로가 어,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애플레어를 지금 계속 정지시키고 있는데 과연 그걸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이득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매크로 부분은 그냥 안 쓰는 게 낫겠죠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애플레어 이사용자들 현재 차단하면서 제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또 긴급 점검이 있었는데 이게 엄청난 버그더라고요 미지의 결정이라고 매주 3번만 무료 입장 가능하고 그 외에는 티켓을 이용해서 돌아야 하는 이. 맹독의 뱀둥지 여기서 얻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고 이제 희귀 장비 희귀 장비 제작할 때 들어가는 그런 필수 재료 같은 건데 야, 이 아이템이 복사가 되는 그런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업데이트가 있었고 게임 내 데이터 조작 시도로 인해서 제재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버와 닉네임까지 제재한 사람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뭐 이게 완벽하게 다 보여주는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, 특이한 점은 서버마다 각한 명씩만 걸렸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각 서버 오딘 1부터 쭉 굿서버까지 한 명씩만 그래서 각 서버별로 한 명씩만 이 버그를 사용했다는 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잡아서 연구 제재를 시킨 거는 이렇게 각 서버별 한 명씩 총 64명이 제재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복사가 됐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 나왔던 게임 중 요런 사태로 난리가 난 게임이 있었죠 바로 달빛조각사 이 달빛조각사도 아이템 버그 그 문제 때문에 지금은 어 우리들 기억에서 잊혀진 그런 게임이 되었는데 그때 아이템 복사는 그냥 이렇게 거래소나 창구에 아이템을 등록했다가 어 취소 또는 창구에 넣었다가 뺐을 때그 아이템이 두 개로 복사되는 그런 버그가 있었어요 과연 이번 미지의 결정도 그런 경위로 복사가 된 건지 이제 한달 조금 넘는 게임인데 어, 큰 버그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어, 버그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어, 그래도 다행스럽게 조치는 빨리빨리 하고 있고요 어, 조치 빨리 하고 그런 건 좋긴 한데 아 이게 정검 보상이 지금 중형 이미르의 샘물 한개 요거 한개와 바로 이 GM로키의 선물 상자 요걸로 지금 퉁치고 있죠 아니 지금 제작에 중요한 핵심 아이템이 복서버그가 일어났는데 아 보상이 이렇게밖에 뭐 주지 않습니다. 거기다 현재 공지에는 그냥 요런 버그 이용자를 잡았다는 내용만 있고 뭐 사과의 말이나 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데이터를 면밀하게 보겠다는 등 그런 변명의 말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은 좀 오딘의 운영에서 조금 유저들의 민심을 얻지 못했나 싶습니다. 요럴때는 바로바로 사과 인사부터 박으면서 보상으로 뭐 템을 준다거나 뭐 핫타임을 준다거나 요런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아이이 와중에 아 막피 막피 패널티를더 올려야 돼어 갑자기 빡치네요 <웃음> 아 저분이 킬을 했나보네요 <웃음> 바로 조롱하기 쓰시네 저분도 당하고 있었나봐요 어, 그나저나 매일 한시간씩 제가 이제 최강을 한다고 했는데 아 이게 역시나 너무 지루해가지고 손이 안가게 되더라고요 안그래도 하루 루틴이 어, 마을에 요거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던전들 하루 숙제 돌리고 북해 가서한번더 돌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루트도 지루한데 또 지루한 1시간짜리 체험을 하다 보니까 어 이거 자연스럽게 게임에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강속 자체가 시세가 올라서 뭐 비싸게 팔린다던가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플레이는 지금 제 스스로한테 좀 위험하더라고요 너무 지루해 게임이 그래가지고 하 일단은 일주일간 얼마 정도 버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이 광부 컨텐츠 이게 계속 이어가는게 맞는가 컨텐츠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직접 해보니까 어 이거 지루하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말한 일주일은 채우고 싶기 때문에 계속 한번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광석 판매보다 6강짜리 파는 게 일단 더잘 팔리고 있어요 제가 처음 올렸던 그때 판게 제일 잘 팔렸고 아그 다음에는 네, 안 팔리고 있어요 계속 안 팔리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좀 막막하긴 합니다